하루에 마을버스도 몇번 다니지 않던 경기도 용인의 고길리에서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김윤정 대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강남에 큰 식당을 열었습니다. 광고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도 장사가 참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 번화가가 바뀌기 시작했고 식당이 망해버렸습니다. 하필 그 어려운 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돈도 가게도 잃었는데 이제 남편의 건강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때 어렵게 눈물 흘리며 차렸던 가게가 바로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였습니다. 가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위치에 있다 보니 하루에 마을버스도 몇대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고작 하루에 막국수 딱한 그릇만 판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그릇이지만 정성스럽게 팔았답니다. 그런 그녀의 삶과 정성스러운 막국수 맛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 천 그릇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녀 이야기는 방송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김윤정 대표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한 전략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정보를 많이 쌓아도 그것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같지 않습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혈류증 여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이전까지의 실패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거룩한 상상력으로 옷자락을 직접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거룩한 상상력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힘있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고 은혜 받으시고 좋은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